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신규 복마의 재단 바람 속성 가루다죠 자 확정 4브레이크 루틴을 이번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저는 세팅 복마전 세팅이 따로 있고요 자 가져가는 캐릭터는 라스 세리아드 그 다음 카르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각각 캐릭터마다 역할이 있어요 일단은 바람 속성 가루다이기 때문에 메인 딜러는 당연히 라스고요 아티팩트, 방어, 체력,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격력으로만, 네 가지 공격력 전부 다 챙겨가고요. 자, 여기 상성 쪽은 지금 신규 아티팩트인 은하수 여행자, 공짜로 있죠? 이걸로 이제 제가 갈아 끼면은 아마 데미지가 더 나올 거예요. 이거 껴주시고, 그 다음에 보스 공격력, 그냥 공격력, 불속성 공격력 이렇게 챙겨가시고, 자, 여기서 4브레이크를 꼭 하려면은, 잉그리드, 그 메르테스는 꼭 필요합니다. 어, 아그니는 딜뽕을 넣으려면은 아그니 챙겨가야겠죠? 자 SSR 중에서는 특히 발자드. 바알자드. 발자드는 들고 가지 않습니다. 피가 50% 이하인 적한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다른 보스전에서는 발자드가 좋지만 복마전은 어, 점수 대결이기 때문에 피가 안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를 못 받기 때문에 발자드 어, 가져가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들고 가는 이네개 세팅이 아마 베스트일 겁니다. 그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악세는 제일 공격력 높은 걸로 가져가고요. 전 보스 데미지 원소. 그 다음에 또 보스 데미지 목걸이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자, 세리아드. 세리아드는 그냥 LP 채우는 그런 용도로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준을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QE 넣고 어, 상들노도볼 만도 하고 어이 부분은 제가 다른 캐릭터 도거는 실험을 안 해봐서 일단은 세리아드가 조금 확정적으로 사브레이크하기에는 좋고요. 그렇다면 하백은 필수겠죠? 브레이크를 어, 해방 스킬을 빨리 쓰려면은 그래서 하백 무조건 챙기고 그 다음에 넉백저항 필요하기 때문에 넉백저항으로 히포크스 나머지는 그냥 되는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세리아드는 그렇게 세팅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마지막은 카르트 카르트는 이제 브레이크 담당입니다. 브레이크 담당 딜넣는거는 라스가 딜넣고이 어둠속성 왔을때 카르트로 빠르게 브레이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이 중에서 에어 공격하니까 바라크 저항으로 챙겨가시고 빙결 공격도 하기 때문에 세틸라 저항 챙겨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보스 공격력, 그냥 공격력, 브레이크 효율 여기서는 브레이크 효율을 챙겨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방어력을 챙겼고요. 자, 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리스와 르케 제르카 요거 두 개는 꼭 필수로 넣어주세요. 요두 개가 이제 브레이크 넣을 때 데미지 안 받는 핵심 웹폰이기 때문에 요거 두개 중요합니다. 얘네 둘은 저항으로 들고 가는 거고요. 자, 기사단 스킬 세팅을 보겠습니다. 어, 물리 캐릭터가 주 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 공격력, 다음 보스 공격력, 자 라스 단일 공격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효율, 자, 상태 이상 저항, 나머지 다 위쪽으로 해방 스킬 데미지, 보스 데미지. 어 여기는 이제 본인 취향인데 기본 스킬, 기본 공격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기본 공격이 아마 데미지 더 나올 거예요. 이때까지 이거 확인 안 하고 제가 해방 스킬로 했네요. 아마 요게 기본 공격이 더 데미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여기 지금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아마도 160까지 뚫으신 분들은 여기 이 자리 브레이크 효율 챙겨가기 때문에 아마 카르트 브레이크 효율이 딱히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또160 찍었을 때는 브레이크가 또 빨라지니까 어, 이 패턴이랑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말하면서 녹화하니까 계속 실수로 해서 미리 녹화를 해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바람속성 가루다는 마법 데미지 받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가 더 데미지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인딜로는 라스를 해주셔야지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자 스타트는 이때까지 하던 모든 복마랑 똑같이 먼저 LP 채우고 스타트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좀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그 캐릭터 바꾸는 속도와 바로바로 스킬 나가는 속도 요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드폰으로는 조금 4브레이크 이렇게 딱 맞추기는 힘들 거고요 PC버전으로 했을때 좀 쉽게 될겁니다. 자 여기 시작부터 중요해요. 나오자마자 바로 하백 깔고 라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풀로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오늘 미리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할때는 잉그리드로 시작합니다. 초반에 순서 중요하거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이 1브레이크가 그 빈결 패턴이랑 딱 맞춰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 사용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잉그리드 쓰고 바로 해방 메르테스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타이밍이 한번 늦었죠? 자, 이렇게 한번 늦게 될 경우 제가 말하는 그사브레이크 타이밍이 전혀 안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예약이 걸려있는데 전혀 발동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늦게 쓰면은 이제 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남은 브레이크 수치는 20 그리고 잉그리드 쿨타임은 3초 원래 여기서 한 16% 정도 남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16% 남고 잉그리드가 쓰면은 바로 브레이크 돼야 됩니다 자, 이 패턴, 이 패턴 때 브레이크가 돼야 돼요 안 되면은 실패입니다 자, 이렇게 맞아버렸죠? 브레이크 수치는 5고 그리고 스킬이 모자라서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패턴 넘어가죠? 이러면 실패고요 그래서 이 처음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엔 잉그리드 그 다음에 쓰자마자 바로 해방 메르테스 그 다음에 아그니 마지막에 마그누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바꾸는 속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태그가 한 1초 2초라도 늦어지면 이거 타이밍 안 맞습니다. 하백 쓰자마자 바로 라스 자 잉그리드 쓰고 해방 메르테스 그 다음에 바로 아그니 갑니다. 마그누스 자 마구누스 여기 후딜레이 있잖아요 그거 아프로키 마지막 타 날리자마자 아프로키 한번 누르면은 후딜레이 캔슬됩니다 이렇게 캔슬 시키고 바로 메르테스 자 여기서도 칼을 땅에 꽂고 뽑는 순간에 아프로키 누르면은 후딜레이 캔슬 가능하구요 자 16퍼 15퍼 자잉그리드 쿨타임 1초 됐죠 자 그리고 패턴은 이제 빙결 패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잉글리드 쓰는 순간 브레이크 되는거구요 타이밍 딱 맞죠? 이첫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야지 타이밍이 딱 맞아요 4브레이크는 끝나고 아그니까지 꾸겨놓고 바로 카르트 바꿉니다 자 카르트는 굳이 순서가 필요 없는데 여러판 돌려본 결과 브레이크 끝나자마자 이 직선 공격, 슬로우 공격 하거든요 바로 제르카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자 피했죠? 어 일단 데미지 들어온 거 봐서는 완벽하게 피해지진 않는데 자, 느낌상 이거 하다 보면 타이밍 맞을 때는 피해지거든요. 자 세틸라가 스킬을 사용하는 순간 바로 2초가 3초 쿨타임 감소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틸라를 맨 마지막에 써주시고요. 자 해방 스킬 왔다고 해서 바로 해방 스킬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20% 남을 때까지 해방 스킬은 아껴두세요. 여기서는 그냥 패턴 보시고 알아서 쿠타이 맞춰서 카르트 스킬 쓰시면 됩니다. 자, 20포 왔죠? 여기서 바로 이리소와 이렇게 해방 스킬 갑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빙결 패턴은 씹히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 끝나고 그냥 여기서는 카르트로 조금 놀아줘요. 대충 스킬 다써주고 세리아드로 바꿔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LP를 채우기 위해서요 최대한 라스가 또 해방 스킬을 써야 되거든요 자 이제 적당히놀면은 바꿔주시고 자 브레이크 왔죠 여기서는 그냥 맞습니다 직업 스킬로 버티면 되고요 이거 맞을 때 한방에 죽는 분들은 어좀 4브레이크 힘들어요 그건 조금 방어 스펙을 올리셔야 됩니다 작 그니, 받고, 잉그리드 변신. 자, 해방 스킬 남겨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개피로 있어도 잉그리드로 바로 흡혈되기 때문에. 자, 또 타이밍 맞게 브레이크 되고요. 자, 잉그리드까지 꾸겨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바로 카르트. 자, 여기서 이제 패턴 똑같죠?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기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돼요 적당히 패턴 피해 주시면서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적당히 지금 해방이 아 해방 오기 전에 그냥 브레이크 되겠네 자 타이밍 맞게 맞죠 보통 저 빙결 패턴 맞으면 한방에 죽거든요 자 4브레이크 됐고 어 이번에 여유가 많이 남았네 자 라스로 트 바로 바꿔서 남은 스킬 다 써줍니다 여기서는 브레이크도 다 끝났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라스로 트 구겨 넣으면 돼요 자, 요렇게 4브레이크 누구나 할수 있게 루틴이 짜여져 있습니다 첫 단추만 잘 메꾸면 은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통해서 타이밍 맞추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공격력 물리까지 계속 먹어주시면은 아마 점수 더 오르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다음 시즌 복마전 나올 때또 새로운 브레이크 루틴 찾아서 오겠습니다.